이거하얀색 흰색도 좋고 응? 흰색 좋지. 어. 이거 그거 있는거흰색 그그 이거 얼마가? 삼 뭐나 삼르 되니까 열두 개 하였어요, 열두 개 열두 개개 사? 응. 어느, 사. 사. 어느 사자? 삼르 되니까 사자. 그래. 열두 개. 개 한. 그래서 안 했어, 무슨 뭐 이렇게 필요다 고장 났어. 응? 한번에네다 i 거이이스기이스게기름 건데? 기름? 야어지 응? 만시사요 나렉시스 çok g ü z e l e e ğ i l m i 나 e 시 n g m e n l e o m o n m e new. s m e new. s Some t e w e e 이건, 요트랑, 같이 먹으면 위에서 요트, 넣고 같이 먹는 거 마시고, 밥먹고 싶어, 밥밥먹고싶지음고 싶어, 담고 싶고어고어고어 담고 싶 맛있어서 먹, 먹는지 거지, 먹는 게 아니고, 살려고 먹는 거지, 요 에이스피, 이스피안 맛있어. 맛있어, 미친듯이 먹지? 기만 아니고.